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유실레벨까지 어떤걸 하면서 성장하는지에 대해 고렙들이 말하는 레벨 60에서 66까지 점핑구간이란 점에 대해서 다음 컨텐츠인 비탱고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운영자의 편지를 통해 새롭게 패치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인 레벨 40까지 전투력 상승법 영상에서 기본적인 전투력 상승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전투력 자체를 올리는 방법은 저 방법들이 끝인데 그렇다면 레벨업이 많이 궁금하실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핫타임 이벤트를 이용해서 농한의 틈에서 레벨업을 잘 하신 분이면 쉽게 55까지 가셨겠지만 핫타임을 이용하시지 못한 분이라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느리게 갈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레벨 55까지는 빠르게 갈수 있으니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시고 열심히 토벌로 마석방 가락치우시다 보면 레벨 55까지는 숙독갈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벨업 중 중간중간 메인 캐스트 뚫을 수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뚫어야 합니다. 메인 캐스트를 빨리 뚫어서 원의 틈 다음 단계를 열어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할거는 이제 자동사냥밖에 없습니다. 자기 전투력 기준 마이너스 5000에서 1만대 기준으로 잡으시고 열심히 자동사상 돌리시다 보면 충분히 60까지는 돌아갈수 있습니다. 유카비 사막에서 하시다 보면 은 자동중에 희귀템들도 드랍을 하니 유카비 사막 자동사냥을 목표로 전투력 올려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루나트라 상실의 숲에서 레벨 60까지 달렸는데 한창 이제 영광장비가 가격이 좀 나갈 때라 여기서 잼좀 벌었네요. 누나트라에서 자기공격에 맞는 곳이나 사막에서 자동사냥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막 5장까지 다 밀고 나면 60레벨 때 대왕의 점핑 구간에 돌입합니다 왜 60에서 66까지 점핑 구간이냐 메인 미션 1장에서 5장 중 1장 클리어 시 레벨이 1업씩 하기 때문입니다 메인 퀘스트를 다 밀면 레벨이 딱 65에서 85%에서 95% 사이에 있게 됩니다 나머지 퍼센트는 이제 몽환의 틈에서 조금만 사냥해도 바로 6.6이 되는거죠 그리고 메인캐스트를 다 밀게되면 바로 영웅장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투력이 낮은데 대체 어떻게 육막메인을 밀수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거는 이제 파티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날잡고 하루만에 클리어하셔도 되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길드원의 도움과 그날 레벨 60레벨 중 육막을 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파티를 맺고 플레이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할 사람끼리 모여 한다면 빨리 클리어 하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사람을 뭐 빠졌다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플레이 하시다보면 대략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잡고 하셔야 할겁니다. 육심렐부터 생기는 특화를 통해 사냥은 조금씩 더 편해질겁니다. 메인 퀘스트의 마지막 보스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공략할지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66레벨을 찍고 나면 부족한 자신의 스탯을 채워야 합니다. 레벨, 마석의 뻥튀기 전투력으로 평균 전투력에 돌입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캐릭터의 공격력, 방어력이 많이 약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 이제 아이템팜인가 영웅, 영원석 제작에 몰두할 차례죠. 66레벨부터는 이제 레벨업을 위해 달린다기보단 스탯을 올리기 위해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탯을 위해 달리다보면 레벨업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요. 이쯤 왔으면 이제 희귀템은 볼줄 알아야겠죠? 우선 최고의 세트는 올 명예셋에 보조무기만 별속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그 외는 에 이제 강화가 높은 걸 껴주는 게 좋지요. 명예는 치명이 붙어있어서 어느 몹을 잡든 상관없이 적용이 되니까 좋고 보조무기 같은 경우 별속에 명중이 붙어있어서 별속으로 사용합니다 재미 부족해서 이렇게 못 맞출 경우 혹은 강하다 다 터져서 없어질 경우는 그냥 영광, 고강셋으로 맞추셔서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텐고원 12월 업데이트에 예고한 비텐고원은 아마 데커스 화단 위에 이 맵이 열릴 겁니다 이벤트 사이트에서 하나씩 정보를 풀고 있지만 이거는 뭐 스토리적인 부분이라 질을 를순 없는데 이걸로 유추해볼 때 아마 새로운 필드보스에 의한 마석판, 몽환의 틈, 루나트라가 새롭게 열릴 겁니다 그전 전투장소인 데커스 화산의 전투력이 11만 7천대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적어도 11만 8천 이상부터 다음 스테이지가 시작될 것 같네요 루나트라의 화멸의 화산은 7만 3천대에서 14만까지 있으니 이 부분은 기본 12만 전투력부터 돼야 놀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채널에 12월 6일 적용될 업데이트를 미리 이렇게 개발자 편지로 나왔는데요. 변경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드보스의 보상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주의 디녹스 상실의루스할 순위 보상이 펭귄트 주화가 삭제된다고 하네요. 원래 랭킹권에 했던 1등에서 3등까지가 펭귄트 주화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환각의 브로카이스 화멸의 아르투만 순위 보상을 펭귄트 주화 상자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부분에 기육도 하고 로즈카를잘 잡게 되니까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화를 삭제시키고 뒤에 있는 환각의 브로카이스 화멸의 아르투만의 이 보상을 낳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게 바로 환각의 브로카이스 파멸의 아르투막 1위 보상으로 영웅 등급의 장신구가 확정지배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거래 가능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확정으로 이제 장신구가 나온다는 점이 이제 점점 랭커와 일반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필드보스 출연 예고 이후 실제로 출연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에 수용하여 해당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필드보스의 수정 시간을 정시에서 10분 이내에 출연했던 것을 5분으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보스들이 지각한 이유가 이렇게 길어서 문제였네요. 근데 5분 이내로 나온다고 하니 이제 좀더 빠르게 이제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향에도 불구하고 체감 드랍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웅 장비 드랍률을 추가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데커스 화산, 파멸의 화산에 영웅 등급 장비를 상향시켰다고 하네요. 권장 전투력 10만 이상 지어 불안전한 존재의 영웅 장비 드랍을 상향 조절했답니다. 매번 6시간씩 나왔던 이제 불완전한 존재의 재등장을 이제 4시간으로 단축시킨다고 하네요. 불완전한 존재 이거 시간 체크했던 분들은 금요일 이후는 이제 체크 시간을 바꾸셔야 합니다. 4시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스킬 레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킬 개수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오르지 않던 부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스킬 레벨에 따라 스킬 개수의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아마 이게 버그로 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니,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떡상될 캐릭터들이 있을 것 같네요. 추천 서버 보상으로 10만 골드로 줬던 걸 100만 골드로 상향 조절했다고 합니다. 어, 이 점은 이제 서버 통합 제기도 있으니까, 딱히 지금 플레이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제작장인 퀘스트 중에 장비 제작 퀘스트를 습득하기 전에 장비를 미리 제작하신 유저들이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인 퀘스트 데이터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장비 퀘스트를 습득하기 전에 장비를 먼저 제작해서 장인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하던 현상이 수정되고 먼저 장비를 제작했더라도 장인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퀘스트 내용 수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퀘스트 받기 전에 먼저 장비 제작을 한 적이 있으면은 이 장인 퀘스트가 완료가 안 된다, 안 되는 버그가 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이 금요일 날 수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이제 제작을 하지 마시고 재료로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 패치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르토만의 1번 마석 스탯을 오르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명중이 의도했던 것보다 높게 들어가 있던 현상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폭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제작을 시도할 때소요 시간이 길다는 의견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2초, 한개 제작 시 2초가 걸리던 거를 0.7초까지 줄였다고 하네요. 더불어 9버전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께 리뉴얼 스타트 패키지 소급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스타트 패키지 구매하신 분들, 이제서야 그 새로 바뀐 걸 수급지급 하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유저의 의견을 잘 반영한 패치인 것 같네요 특히 이 시, 필드보스의 C 파트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과금러와부과금러의 차이를 긋는 패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준비한 영상은 완전 빵원으로 키웠던 블레이드와 나이트를 전투력 비교를 해볼텐데 어떤 캐릭터가 근거리 중에서 부가금으로 키우기 쉬운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